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입니다 김상수 소장입니다 예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서 통하는 창업통 TV인데요 오늘은 창업 현장이 아닌 우리 창업통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 한분 모셨는데요 보이시죠? 궁금하시죠? 예 직접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만만한 <웃음> 녀석들 대표 장철호입니다. 아 만만한 녀석들 네. 와 저는 사실 오늘은 요즘 창업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장 얘기가 있는데 제가 주로 뭐 50대 60대 중장년 창업 얘기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70대 실버 창업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축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미래가치 바로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상권 현장의 청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실패의 큰부을 건너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제가 몇년 전에 만났던 청년 창업자 네, 제가 네. 알기로는 테이블 타임즈 시절에 네, 네. <웃음> 아마 이렇게 만나 뵙고 한 2년 전에 만나 뵙고 지금도 이렇게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보면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어, 일번 먹고 삽니다 이 표정을 아, 짓고 있어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만만한 녀석들 네. 음. 어떤 어떤 회사이고 어떤 사업체인지 음. 한번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너, 너무 분위기 잡지 말고 네, 네. <웃음> 소프트하게 네.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주식회사 만만한 구독들은 예, 예. 말씀하셨던 대로 테이블 타임즈라는 브랜드를 어. 가지고 있고요 예. 테이블 타임즈는 어 몽고 텐트나 음. 캐노피 천막 이런 걸로 음. 회윤화되어 있는 행사장의 분위기를 어, 예. 좀더 감성적이고 어. 그리고 또 개성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집기나 아이템들을 렌탈하고 제작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테이블 타임즈가 원래는 이런 플리마켓이라든지 네. 아니면 행사장에 네. 테이블과 위탁자를 네. 네. 렌탈해 주는 네, 그것도 아주 유러피안 스타일의 네. 뭐 이런 가든파티 네, 네, 내지는 네. 뭐 이런 플리마켓 네. 이런 쪽에 주로 위탁자나 각종 플리마켓 용품들 음. 이런 거를 전국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부산에서 시작한 네. <웃음> 최근에 만만한 녀석들은 법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야 그럼 법인 대표가 되셨구나 네. 축하드려요 <웃음> 네, 그사 2년 동안에 네. <웃음> 아 맞아요 저도 조그만 법인 대표인데요 네. <웃음> 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사업체 이런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가치도 결국은 뭐 사업이라는 게 가게를 운영하던 아니면 뭐 회사를 운영하던 일단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네. 제가 우리 장 대표 만나뵌 게 사실은 차 때문에 만났잖아요 네 맞아요 어, <웃음> 그차 이름이 뭐였죠? 기프트카 아, <웃음> 맞아 기프트카 네. 야그 청년 기프트카 지원 사업에서 당당하게 선정돼서 네. 그때 사실은 부산에서 기프트카 컨설팅을 위해서 부산에서 한번 만나뵀었고 또 2차 컨설팅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번 네. 만나뵀었는데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음. 화려한 싱글이었는데 아예. <웃음> <웃음> 요즘은 화려한 아기 아빠가 네, 됐다고 맞습니다 싱글은 어, 아니었고 결혼했는데 네. 아기가 없었죠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그때가 아마 2018년이니까 네. 2년 동안에 네. 어 그럼 이제 2세가 태어났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아빠네? 네아뭐 똑같네 아니 좋아요 <웃음> <힘들어요>. 맞아요 <웃음> 아빠 인생에 네. 드디어 진입했구나 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역시 참 남자 인생에서 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고요. 결혼을 하고 하물며 2세가 나오면서부터는 네. 야 이게 참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빠 역할과 남편 역할과 네. 가장 역할과 네. 사장 역할과 네. <웃음> 우리 사회 의 네. 오피니언 리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직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할도 하고. 어? 이, 1인 최소한 한 10여 은 해야 되지, 네, 10여 은. 네. 응. 아,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장철호 대표님은, 지금 사실은. 네, 30대입니다. <웃음> 중후반을 <웃음> <중>, 가 <웃음> 30대 중반이에요. 네. <웃음> 예, 예. 저처럼 50대 중반 입장에서 30대 중반은 하염없이 불었거든요. 저는 저 오늘 이렇게 제가 모시게 된 것은, 야, 우리 시대 청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셨던 게뭐 다들 요즘 최근에 뭐 전국 재래시장마다 청년물 만들어서 음. 너나 없이 청년 창업자를 정부에서 아낌없이 이렇게 미는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음. 상권 현장에서는 야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반면 우리 장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년들이 잘 하지 않았던 음.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그 만만한 녀석들 네. 사업 분야 네. 대략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어, 네. 일단 응. 행사용 집기를 렌탈하고 렌탈하는 제작하는 사업이 서비스를 있고.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파트로는 쉐어하우스. 예. 아, 네, 그 일반 아파트나 아니면 예. 주택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넣어서 우와. 방별로 어. 나누어 세를 주는 네. 나와바리는 어디에? 네, <웃음> 그러니까, 서 부산. 부산입니다. 아, 이 수도권에서 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어,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세워서 네. 사업. 네. 두 개가 <웃음> 이제 주력이네. 네. 어. 한 가지만 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한 가지만 해서 먹목사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웃음> 예, 이거는. 지금 <웃음> 두 개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 어, 맞아요. <웃음> 그래서 한 1인 1 0역 해야 된다는 네. 게 정말 저는 우리가 2002년 히든크 감독이 음. 멀티플레이어로 음. 오늘 얘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음, 네. 그 당시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야, 공격수가 공격만 음. 하면 안 돼, 수비도 해 수비수가 수비만 하면 안 돼, 여차하면 음. 볼도 넣어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의 대표적인 건데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창업자로서 멀티플레이어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서 정말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웠던 게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행사, 음. 단체, 이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뭐 지금 누구나 보듯이 올해까지는 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사이좋게 살아야 되나 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근에 사업 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음, 일단은 행사 쪽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말씀하시는데 음. 상반기는 일단 날렸다. <웃음> 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예, 예. 예.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네, 저희는 다행히 투 채널로 가고 있었기 음.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 한, 음. 한 채널에서 열심히 분발해 주셔가지고, 예, 예, 예. 네, 저희가 겨우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죠. 그렇죠, 네, 버티고 그렇죠. 있고 어. 지금 이제 6월부터 조금씩 경남권에는 행사가 음. 진행되기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이기에 <웃음> 예, 앞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딱히 저희도 어, 확 이제 뭐 피보팅 이렇게 음. 예, 전환을 어, 어디로 할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 중이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코로나 지원 대출 이런 거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와 그냥... 대출 받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야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그 테이블 타임즈가 네. 저는 그 당시에 2년 전에 제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덕분에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보고 뭐 전화 문의가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로 연결돼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웃음> 네, 최근에 이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맞으면서 어. 직접 지금 두 가지 비즈니스 어. 코드를 호흡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코로나, 뭐, 어느 정도 스탠스는 뭐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네. 뭐, 불행하게도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 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창업시장 관점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인데, 이런 대책이 있으세요? 음, 일단은, 비대면 사회가 시작되면 행사 쪽은 거의 다뭐 비대면, 방법으로 음. 뭐 온라인으로 행사를 한다고 라 해도 사실 실제적으로 행사 쪽 관계자도 다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준비한다고 라 했을 때 저희도 지금 조금씩 준비하는 것들이 음. 저희 지금까지는 행사용 집기 렌탈 음. 제작이었기 때문에 음. B2B로 저희는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좀더 개인에게 맞게 음. 개인도 사용 가능하도록 음. 뭐 어디 뭐 캠핑이나 맞아. 소풍 같은 데 들고 갈수 있게 좀더 이렇게 패킹이 잘 되는 형태로 테이블이나 아. 매대 의자를 만들어서 네, 개인의 보급하고 혹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음. 저희 목공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니 오, 음. 이 라인업을 가지고 차박 요새 음. 많이 하잖아요 와 차박! 카니발이나 네, 이런 데 어. 들어가는 차박용 테이블 오. 맞춤형 테이블이나 아니면 집기들을 제작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뭐 3일이나 일주일 내로 거기에 맞는 세팅을 저희가 음. 다 해드리는 그런 좀어 B2C 사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야 그러면 차박? 차박용품, 이런 거 하나 쿠팡에 올려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네. 사업자는 네.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사업자가 낸지한 24년, 2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늘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해요. 네. 네. 지금 코로나도 결국은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어. 약간 지금 주춤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늘 내리막일 때, 즉 위험요인이 다가올 때 어. 동시에 기회도 같이 와요. 네. 그 요즘 네. 저는 우리 장철호 대표님 보면서 야 그래도 30대 중반인데 음. 아마 장철호 대표님 정도 나이대가 지금 큰 회사 다니는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네. 아마 목에 힘주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아 네. <웃음> 이거를. 근데 네. 지금 장채로 대표님은 아니 그래도 네. CEO잖아 아무튼 대표잖아 네. 근데 아직은 미미할지라도 네. 이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길이 다르잖아요 네. 요즘 대기업 다니는 친구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음. 제어 직전 직장 동료들 어, 그렇죠. 말인데 맞아 직전, 이게... 직장 동료 맞아요 어, 이게 어. 불행 어, 이라고 할수 있는데 직전 응. 직장이 지금 어, 불매운동 시작되면서 아주아주 아주, 예,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 사실은 어, 그, 아 일본에서 였구나 네. <웃음> 부럽다기보다는 아, 예. 오히려 음, 네. 참 다행이다 네. <웃음> 야 이게 열심히 네, 하겠다뭐 이런겁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게 그때 그 시점에 나는 네. 결정했을 뿐인데 네. 지나고 났더니 야, 이게 뭐야 내가 네. 마치 선지자였나 네. <웃음>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근데 그냥 그런 건 어떠세요 요즘 보면 지금 비슷한 또래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음, 네.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다 아는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과 네. 지금 우리 장 대표님의 인생을 딱 음,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네. 요즘 30대 시각 그리고 어. 지금 사업 연차가 지금 이제 한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니까 네. 3년 정도 시점에서 그런 조직 생활하는 사람과 나의 인생이 어떻게 어. 달라요? 이런 거한 말씀해 어. 주시면 일단 저는 직장생활이잘안 맞는 편이고요 아. 네, 근데 그 y 로라는 어. 말이 보통 돈을 쓰는데 많이 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어? 돈을 버는 방법을 y 로로 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 예, 원하는 원하는 만큼 원하는 일을 해서 음. 버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음... 버는 과정조차도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음... 못 벌어도 크... 예, 그래서 그 시간도 제가 즐길 수 있는 어 길을 선택한 것 같아서 저는 후회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뭐 비교해서 제가 좀더뭐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야 네. 맞아요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신 음. 건데 요로 되게 중요한 코드고요 음. 어떤 최근에 어떤 소비자 트렌드에서 네. 요즘 뭐 워라벨도 있었고 네. 소확행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 저는 창업자도 소확행 창업자가 저는 네.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어, 내가 가장 확실한 행복찾기 개념의 창업인생. 네. 어, 이거를 지금부터 호흡하고 계신 거야. 네. 어, 일단은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네. 거고.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 이런 식 좋아하거든요 <웃음> 남들이 가는 길로 다 가면 네. 최소한 상위 20%에 들어야 되거든요 아, 20%에 드는 게 엄청난 경쟁이잖아 네. 근데 가지 않는 길로 가다 보면 음. 좀 잘하면 1등이야 음. <웃음> 결국은 창업시장은 정답은 없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 네. 어, 그 변수를 잘 헤쳐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네. 나에게 맞는 나의 길을 유연성 있게 어떻게 잘 선택할 아, 것이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네네. 코드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우리 장수로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일단은 이 미소 지을 수 있다 아. 어. 그게 바로 <웃음> 유연성이거든요 울지 못해서 어? <웃음> 근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은 이런 미소 짓는 방법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도 아, 많아요 네. 어, 왜냐면 하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절박하고 심각하다고 음, 생각하거든 음, 음. 인상을 쓰고 고민해봐야 해결되는 건 별로 없거든 음. 일단 한번 웃어줘야 돼 맞아요. 음. <웃음> 근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거 음. 이게 정말 이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창업통TV 야 스페셜 게스트로 음. 우리 만만한 테이블, 녀석들, 네. 테이블 대여, 행사용품 대여, 어그 다음에 셰어하우스까지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많이 안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우리 청년 창업자, 특히 미래가치가 더 기대되는 음. 전도유망한 청년 창업자, 장철호 대표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네. 되게 신선했고요. <웃음> <웃음> 일단은 저는, 예, 대표님 오랜만에 예. 만나자 그래서, 예, 예, 예, 밥 예. 사준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예. 카메라를 들이대셔가지고, 아, 아, <웃음> 이팀 정말 우연히 있고 왔습니다, 제가. 오케이. <웃음> 아, 아무튼 아, 만나서 되게 반갑고.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아무튼 저는 우 2020년 7월인데, 네. 네. 앞으로 2030년 7월에 또한번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예, 예. 아무튼 저도 우리 정철호 대표님의 네. 미래가치를 네. 열렬히 응원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사실은 이 청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싱그러운 반면 음. 요즘 우리 시대 청년 창업시장은 결코 녹록지만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대표 말씀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늘 시작과 끝이 음. 부분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혹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또 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어떤 새로운 준비, 새로운 어떤 그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상당히 의미 있었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장철호 대표처럼 좀이 시대의 청년 창업자들도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지금 창업 한 5년차도 안 됐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되면 이런 표정을 좀 지을 수 있는 자들, 내공 있는 청년 창업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창업통 TV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또 네. 뵙도록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